어, 자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복음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 하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 그게 뭐 그러니까 저기 뭐더라 뭐 이러면서 정확히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중에 역사는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다. 즉, 그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의 탄생 이전을 어, before Christ, BC, 기원전 역사고, 그 탄생 이후는 after Christ, 즉, 어, 기원 후 AD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그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뭘까요? 전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신약성경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앙겔리온의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 사신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이것을 좋은 소식, 굿뉴스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헬라어의이 유앙겔리온은 어, 병사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투에서 쉬지 않고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어, 참고로 여기서 이제 유왕 겔리 할때이 겔리의 어원은 아람어로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볼 때는 이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보다는 비밀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장면이 나오죠. 이사에서 61장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딱 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원문에 즉이사에서 61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사르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승리라는 말은 그 연예인 이름이 아니고요. 누가 누구랑 싸운다. 어, 전쟁을 전제로 한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행간에 중요한 사건이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 바로 먼저 지음받았던 천사들 중에서 교만으로 반역을 꿈꾼 한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죠. 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쿠데타 전쟁을 일으켰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사건이죠. 이 천사를 가리켜서 보통 개명성이라고 하는데 이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라틴어 번역을 따라와서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보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 또옛 뱀, 마귀라고도 불리죠. 이옛 뱀이란 말의 원래의 그 아람어적인 개념을 보면 그 우두머리 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에스겔에서 28장에 보시면 사탄의 기원이 나오는데 사탄 천사들의 계급 중에서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의 본래의 계급은 그룹이었다. 즉케루빔 천사였는데 그 임무는 경호천사였던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을 가리켜서 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또 다른 학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는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사들 계급이 아홉 계급으로 보통 나눌 때이두 번째 계급이 케루빔 천사 또는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오죠. 근데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제일 높은 천사가 세라핌 또는 스랍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천사를 치천사라고 부르고 아담의 증언에서는 세라핌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사에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스랍들이 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스랍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네 생물이 여섯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개 수로 따지면 계시록 4장에 있는 이네 생물도 결국 이 스랍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슬압의 임무는 아까 그케루빔의 임무는 경호라 그랬죠. 근데 이 슬압, 세라핌의 임무는 보좌주위에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 슬압의 히브리어가 샤라프인데요. 근데 이 뜻이 재밌는 게 뱀이에요. 불뱀.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탄의 정체는 케루빔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계급 중에 하나였던 이 세라핌, 슬압 천사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사탄이 타락해서 용이 된게 아니라 본래 사탄의 존재가 세라핌이라면 처음부터 뱀 또는 용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고대 벽화에 보시면은 이 날개 달린 뱀이 나오죠. 날개가 있고 그리고 몸은 뱀이고 얼굴은 지금 자세히 보면 약간 사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힌두 신화에 보시면은요. 이 나가 카냐라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지개의 뱀이라고 하는데 어, 보시면은 머리가 뱀이 7마리가 달려있죠. 머리가 7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고 몸은 형, 어, 뱀이고 얼굴은 사람 형태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성장이나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신, 신으로 그렇게 어, 숭배받고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외경 같은 데를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이 뱀이 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날개가 다 잘리고 그다음에 팔다리도 잘리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땅이 인도 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원문을 잠깐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 그랬죠. 간교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어, 이게 안 좋은 말로 쓰이지만 사실 원래 뜻은 슬기롭다 머리가 좋다, 뭐 똑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뱀은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 나하시예요 나하시. 어, 욕기에서도 나오는데, 어, 욕기에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죠? 근데 날렵한 뱀이라 그랬을 때 이게 플 l 잉 n g s e r p e n t 요 도망친다. 하늘을 도망치면서 날아다니는 뱀이면은 이건 뱀이 날개가 달렸다는 뜻이죠.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뱀하고는 다른 형태의 거의 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죠. 근데 이 불뱀들이요. 어, 이 원어를 보시면은 하쉐라핌 하 나하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뱀들 그 불뱀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불뱀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할 때는 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것을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때에는 이것이 어, 샤라프 이 슬랍들 할때에이 샤라프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사에서 14장 29절에서도 날아다니는 불뱀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샤라프 즉 복수를 하게 되면 쉐라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어, 그러면 가장 그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본다면 이 뱀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통은 뱀처럼 생겼고 날개가 달려있는 이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게시록에 있는 내생물은요. 모습이 사자 같고 통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내생물이 슬럽과 같은 종류였다면 쉐라핌이 단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불뱀, 불타는 뱀이라는 그런 존재였다면 에스게 1장에 그 케루빔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 케루빔의 그 메인 얼굴과 그 몸이 모였어요그 송아지였죠. 소. 그 소의 형태인 것처럼 얼굴 형태는 다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세라핌 천사는 날개수가 6개고요. 그리고 케루빔 천사는 날개수가 4개인데 세라핌 천사의 그 몸통은 지금 밑에 발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뱀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천사들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이런 학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 배경은요. 본래 세라핌들의 임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당하는 경배 천사였던 것과 루시퍼의 주 임무가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관장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외경의 기록과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 그렇게 지지를 받게 된 것도 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더어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사탄이 에덴의침투에서 들어올 때 하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던 뱀한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세라핌 천사나 이 케로임 천사들의 그 어원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의 모형이 나오죠. 뭐 뱀이나 소나 뭐 독수리, 사자 이렇게 다양한 목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먼저 만드시고 그 원형 천사의 원형의 모습 중에서 일부의 형상을 따서 땅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 원형 자체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신부는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1인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땅의 1인자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땅의 2인자는 그러면 누구였느냐? 어, 땅의 2인자는 바로 이 똑똑한 나하시라고 불리우는 이 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형상의 땅의 동물인 어, 뱀한테 가장 똑똑했던 이 뱀한테 들어가서 2차전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의 전쟁인데요. 이 에덴의 전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이 하와와 아담은 결국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어졌던 만물의 통치권마저 사탄한테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죄의 기원과 본질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죠? 사탄이 타락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사야 14장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외에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진 이인자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창조주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탄은 자기가 타락했던 이 동일한 그 죄로 인간을 똑같이 미혹했던 것인데요. 그 미혹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거짓말이었어요. 자, 이것이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창조주란 사실이죠. 사탄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절대로 될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히브리어가 제자리에서 빗나갔다는 뜻의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사탄이든 인간이든 죄의 기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피조물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 보좌죠 그 보좌에 올라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빗나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는데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라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 그것이 죄의 기원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에덴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이었던 선악과 명령을 어긴 불순종으로 타락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는 누구죠? 뱀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 이게 원문에는 여자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의 씨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너의 씨. 너의 씨는 누구예요?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은 이 여자의 씨, 이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씨는 네 머리, 즉 뱀의 머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자, 여기서 사탄의 머리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너, 즉 뱀사탄은 그, 즉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뱀은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발꿈치를 무는데 그 여자의 씨를 죽인 그 못이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를 관통해서 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깨는 부활로 사탄을 심판하는 복음의 비밀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계시록 12장 3절을 보세요.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오 뿔이 열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람어 영어 번역본을 보면 A Great Fury Dragon 즉 불용이에요. 불룡. 불용. 그래서 어 붉은 용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불용이 어떻게 하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같이 타락시키고 그 쿠데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땅에서 떨어진 사건을 의미하죠.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 철장으로 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아까 위에서 공중으로 내쫓겼는데 여기서 내쫓겼다는 건 뭐냐면 그 공중에서 땅으로 또 내쫓겼다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심판때에 공중을 청소하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의미해요. 자 이때에 이제 땅에서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용이 여자와 원수가 됐는데 용이 여자를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원래 그 원어를 보시면 어, 그 시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남은 자들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도가 복음의 기원과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요. 뱀, 사탄, 마귀와 여자 사이의 원수 관계고요. 그리고 뱀의 시, 짐승,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말세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믿는 자들과 뱀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믿는 자들과 짐승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 여자의 시 남은 자들을 죽이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바로 이옛 뱀의 시즉 짐승이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을 죽이게 되죠. 자그 밖에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구속에 대한 또 다른 예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에서 추방할 때그 입혀서 내보냈던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피 흘려서 희생됐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동물을 가리켜서 양으로 생각하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피를 흘려서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진 의의 옷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도 막혀버려서 육과 혼이 썩어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영이 죽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존재가 됐는데 이 저주를 깨고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신 것이 바로 어, 생명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 구속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노예로 갇힌 자를 석방시켜서 자유케 할수 있는 유일한 보석금 대속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인 이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사요소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 요소 자체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두 일치해요. 다만 여기에서 이 유대교에서는 어, 지금도 상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시 메시아가 올 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속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독교는 메시아가 초림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의 요소를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네 요소로 설명하지만 이 구원의 과정과 연결지어서 볼때 여기에 부활, 성령, 재림을 포함해서 3요소를 더 포함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자, 아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결과인 승리의 소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는데요. 이것을 값을 치르신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구속이라는 말과 이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도 분명히 다르죠? 구속이란 말은 redemption,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salvation 이렇게 돼있죠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구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구출,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나를 탈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디 큰 구덩이나 하수구에 빠졌을 때 누군가 밧줄을 줘서 거기에서 붙잡고 빠져나오는 상태,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는데 구출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는 이것을 구속과 구원을 같은 말로 이게 이렇게 혼용해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여기에서의 이 구속을 구원으로 바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됐다. 어, 자, 보통 신학교에서요, 어, 조직신학 시간에 이 구원론 시간에 배우는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은 과거적 형태의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의 세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는데요. 어,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한마디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도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인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거듭남인 중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죄에 대한 회심, 지금 회계가 있는데요. 물론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회계 없이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회계와 믿음과 중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식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과거적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착각의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극단적인 이 칼빈주의 구호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어, 그때부터 구원은 아 이제 딴논 당상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오염된 구원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서정이다 길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또 다음에 거쳐야 되느냐?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완전히 완성된다. 자, 이것은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확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견인은 한자로 구둘견. 인내할 인, 굳게 인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럼 무엇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배도하게 되면 과거적 구원에서 한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완성되지 못한 구원, 즉 미완의 구원은 구원에서 떨어짐. 이건 구원의 탈락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자, 쉽게 설명드려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 같은 경주의 코스 과정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소명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어, 이. 칭의의 순간을 달리기 선수로 경주에서 선수로 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면 어, 누구나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꼬린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선수가 끝까지 달리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규칙을 어겨서 어, 다른 코스로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은 끝까지 달려서 그것을 완성해야 하는 여정이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과 복음의 요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그럼 뭐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복음의 7요소 즉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성령 재림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의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있을 의인들의 이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의 이 심판의 부활, 이두 가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마침내 이 세상 신, 사탄을 끝내실 심판주의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가르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까지만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성령, 재림, 구할, 심판까지 다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까지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면 구원은 믿음과 칭의의 과거적 구원에서 이미 완성이 돼서 이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이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견인의 과정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옵션 선택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없이도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이 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칭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 갈수 있다. 그런 이상한 교리가 성립하게 되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성령과 재림과 그리고 부활과 이 심판까지 모두 다 빼먹지 않고 그대로 가르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영화롭게 서게 될 소망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이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필수 코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초대교회 때 대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만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싸웠는데 현대교회는 에 3년은커녕 30년을 교회 다니고 수천 번을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은 고사하고 돈과 시간을 내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것. 복음을 반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성령과 재림, 부활, 심판 끝까지 다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 구속으로 끝난 것으로 반만 가르치니까 불구상태의 생명력 없는 쓸모없는 열매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인데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서 토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성경이 그냥 어, 풍랑 가운데 다 찢어지고 망가졌어요. 달랑 하나 요나서나 뭐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들 또는 창세기 또 심지어 욥기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책을 펼치든지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닮은 복음의 칠요소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들인 거죠. 자, 욥기 어 고난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로만 알고 있었던 책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복음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욕기 10장 7절에서 욕이 주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해서 욥이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6장 19절과 19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복음에 어떤 요소가 나오죠? 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자 다음에 19장 26절을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 밖이 원어에는 육체 안으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믿었다는 증거죠. 자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기 19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자 이건 복음의 7요소 중에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믿음이에요. 38장 23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립 때 암하겠던 전쟁,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욕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고난 가운데 축복, 고난을 견디면 축복이 온다라는 그 교훈이 아니고요. 복음의 비밀, 즉 구원의 도를 알려준 구약 속의 복음서로 볼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욥기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도 피조물일 뿐이며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의 특권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선 이것이 선악과였죠. 이 경계선을 넘보았던 그 죄를 인정하는 데서 인간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서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되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로마서의 칭의신학의 근거가 되는 원문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죠.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하박국 안에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는가? 하박국은 남유다 멸망을 앞둔 아한왕 여호야김 시대에 씌어졌던 선지서라 그랬죠. 자, 그 2절에서 보시면 은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폐역한 왕 여우야김의 악한 통치와 탄압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나쁜 놈이 하야할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런 선지자의 원망 섞인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 죄로 인한 타락과 인간의 구속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어? 내가 갈대아 사람 일으켰어. 이건 뭐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라 그랬죠.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할게. 한마디로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과 직결이 되는가? 자,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의 핍박 때문이죠. 그러면 의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핍박하는 주체인 악인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곧 의인에 대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올감매온 죄와 사망의 권세뿐 아니라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온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사탄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개혁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원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해요.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어, 이것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다. 하늘에서 보좌에서 그래서 악인의 집을 치신다. 즉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구원과 이 심판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악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진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이 심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전해주신 천국 복음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 요한복음 1장 1절과 8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네가 누구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자즉 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던 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될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다시 보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분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요한도 처음에는 몰라봤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22장 13절에서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던 천국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는이라였어요 어,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게 구원만이면 회개가 왜 필요했을까요? 회계는 돌아오라는 뜻인데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피조물의 자리 선악과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주인의 자리를 탐했던 그 범죄 이전의 상태로 피조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에 약속된 여자이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 왕국 천국에 왔으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란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 심판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중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아담 이후에 4천년간 인류를 노예로 결박했던 사탄의 철통같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죠.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때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중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인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십자가는 당시 로마 최악의 죄수들에게 처해지는 가장 처참한 사형제도였죠. 그럼 뭔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를 믿는 것은 곧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그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닌가요? 하지만 어땠어요? 실제 이 말씀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도망쳤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실제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죄를 이기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결국 모두가 다 순교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끝까지 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은 결국 생략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의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을 상속받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천국복음의 핵심 결론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 성교단체에서 전도훈련을 할 때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우리말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바로 어 단정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이 사실 이 본문의 뜻을 보시면 은 has the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얻었다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현재의 시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교단체에서 그 해석하는 방식이 사실은 어 오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다이 말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옮기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현재적인 구원을 과거적 또는 미래적 구원으로 확정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과정이다. 끝난 것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성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어, 그 안에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성령, 재림,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현대와서 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복음과 사도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은 다르고 심지어 어, 예수님의 천국복음 복음이 아니고 로마서의 복음이 진짜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셔서 지금까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 로마서 강의 강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건복음의 어떤 요소죠? 창조죠. 자 그럼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이건 복음의 어떤 요소에 해당하죠? 예. 네, 타락이죠. 자, 그럼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음의 요소 중에서 이 구속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없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다. 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요구하셨는데 바울은 구원은 공짜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아니고요. 자세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이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노예로 포로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그러면 어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실제 우리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 그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통째로 주셨단 말이죠. 이게 공짜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대가인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탄의 감옥에서 족쇄를 풀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치러진 몸값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길 망설인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사탄의 감옥에서 죄의 문화가 익숙하고 그리워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예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사탄의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그한테 적용이 될수 있나요? 이미 믿지 않거나 믿음을 포기한 자들한테는 하나님 아들의 이 피값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 즉 구속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인 사탄을 멸한다는 승리의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여전히 사탄의 노예 상태로 있다면 사탄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의 값없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그의 목숨값,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여정에 들어설 자격을 주셨다는 의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다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8세기에 이산데만주의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리로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이 유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부작용들과 이 산드만 주의의 신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고하신 적이 있죠. 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 없이는 거듭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 없이 성령 없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이 순종이 없이도 구원에 이른다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가르친 적이 없는 가짜복음이라는 거죠. 그 증거는 이렇게 원문의 의미만 해석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재판이나 공개석상에서 드러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당시에 이제 황제, 가이사만이 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어, 북한 같은 데 가서 어, 김일성이 수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수령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어, 즉결 처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원어를 보시면 그것도 한번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라 말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의이 슬로건이 뭐였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었죠. 자, 아까 하박국서도 살펴봤지만 사실 이 원문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실제 의미는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로의 믿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성경적 근거는 희박하다. 자 이렇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한 사도바울의 해석에서도 확실히 적용이 되는데요. 자, 6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 세례는요 침례로 바꾸셔야 돼요. 자이침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아래에서 옛사람이 죽고 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 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하죠. 물 위의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침례의 물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 아래와 물 위는 사망과 생명의 예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령에 의해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과 심판때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외가 없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성령 재림, 심판이라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어떨까요? 자, 이 계시록에서도 복음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어, 여기에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14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나오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뭐예요? 창조죠. 다음에 14장 8절을 보세요. 자, 여기 무너졌도다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니라.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역시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음행이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14장 9절에서 자 만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4장 시, 아, 14장 10절까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어, 타락, 그 죄가 나오는데 그 죄는 뭐예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심판을 받는데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이 성도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 역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어,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구속,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어, 앞에서 말했던 복음의 기원과 이 본질에 대한 도표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6절의이 여자, 즉큰 음녀, 큰 바벨론. 또는 어, 거짓 선지자로 해석이 되는 존재죠. 물론 이 거짓 선지자와 큰 음녀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 다른 견,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큰 음녀는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믿는 자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성도들 이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그룹은 첫 번째는 용, 사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 뱀의 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음료, 거짓 선지자다. 이세 그룹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단위에서 12장 2절에서는요. 주의 심판 앞에 마지막 때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 여기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죠. 자,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구원의 도는 악인에 대한 심판 없이 의인의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이 귀한 심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까지만 가르치는 이 같은 현대 교회의 값싼 은혜 전도 방식은 마치 어,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죽을 환자를 병원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내팽겨쳐 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전도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어, 형벌의 심판이죠. 진노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행해지는 심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한테 행해지는 심판은 무엇이냐? 자, 고린도후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또 5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요이 우리라는 말은 전부 다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분명히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우리에게 원죄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속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영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혼의 구속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 멍,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지만 에,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 즉 어,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영의 구속인데 혼 즉 자아라고 표현된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처음부터 죽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이 혼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혼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한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혼의 구속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이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서 내 의지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반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지에 100% 순종할 때까지 지금도 이 혼의 구속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자신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통치와 지배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화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순종이다. 자 그러면 6. 몸의 구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영이 구속을 받고 자그 다음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아름답게 맺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는 않죠? 부활한 몸이 바로 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몸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은 자가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영혼과 함께 이 땅에서 육을 흠없이 그러니까 뭐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잘 보존하다가 죽게 되면 실제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영과 혼에 의해서 우리의 육도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가진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이 구속받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땅에 현재 땅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몸의 구속사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적인 구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지만 부활의 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탄식하면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롭다 칭하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영의 구속이라고 어, 과거적인 구원의 단계로 본다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성화와 견인,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혼의 구속의 단계, 그리고 현재적 구원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죽고 그 후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몸의 구속의 단계가 마지막 최종 구원의 종착역인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다. 자 이렇게 어 지금까지 복음의 요소와 구원의 방도,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누가 여러분한테 복음이 뭔가요? 구원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헛수고예요. 복음과 구원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복음을 담아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가는 안내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심판주,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가. 그 비밀을 다룬 승리의 소식이다.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강림의 그날에 즉 심판의 그날에 영의 거듭남, 자아의 완전한 파쇄, 그리고 몸의 생명의 부활이라는 이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땅에서 있는 동안은 이미 시작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 육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선포되고 되찾아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선포된 복음이 은혜의 해즉 구속의 복음이라면 이사야 61장 2절에 근거할 때 마지막 때 선포된 복음은 바로 보복의 날, 즉 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심판의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혼돈에 빠지게 된 본문이 나와요. 그게 일곱 가지 인재양을 다룬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6장 2절에 어, 흰말탄자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해석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타고 오는 말도 흰말 즉 백마죠 예수님도 멸류관을 쓰셨는데 여기 6장에 흰말 탄 자도 멸류관을 받고 그 말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는 네마리의 말이나 그 말탄자들이 모두가 다 영계의 피조물들 즉 일종의 천사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이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복음의 확장과 관련된 복음주의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부분이 바로 그 탄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어, 이것은 모두 승리와 관련된 말이죠. 실제로 이 아람어 원문의 뜻도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니까 어, 흰말과 이 흰말 탄자는 말세의 복음주의 승리로 봐야 된다 라는 해석도 나름 설득력 있어 보여요. 하지만 어, 이에 맞서는 정반대적인 해석도 있는데요. 이것은 육장이 인재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분명히 재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어떻게 복음주의의 승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어,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임할 재앙들의 순서들이 나오죠. 가장 먼저 적구리 시도의 미혹 그러니까 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사망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리고 청황색말에그 뜻하는 그 재앙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것을 근거로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자가 풀어놓는 재앙은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한마디로 미혹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이 크게 주류가 돼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온 흰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어, 도대체 6장 2절에서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어, 즉 승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어,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으로 본다면 그가 싸워서 땅에서 승리를 얻는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구원에 참된 방도가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조를 가리켜서 복음주의라고 해요.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의 공통된 신조가 되어왔는데요. 이 복음주의로 하나가 되었던 개신교회가 1940년대 초에 근본주의, 다른 말로 전통적인 복음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어, 쉽게 설명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중심으로 복음의 기치 아래서 하나로 뭉쳐 싸워오던 프로테스탄트들 내에서 이제 그만 세상과 등진 것 같은 그런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카톨릭 그리고 심지어 타종교 세상과도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에서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따로 나와서 시작한 진보적인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바로 신복음주의라는 것이죠. 어,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 누가 있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그리안 목사를 비롯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그리고 필러 신학교의 존 아켄가, 그리고 어, 최근에 많이 알려진 리그 워렌 목사 등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교황은 계속해서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면서 그들을 테러 분자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신복음주의자들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릭 워렌 목사는 이미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21세기의 큰 적들의 하나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죠.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그 근본주의 안에 기독교 근본주의도 포함을 시켰고요. 박형용 박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신보음주의의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 어, 종교통합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미국에서 다음에 다섯가지 즉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 단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위험한 근본주의자들로 분류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이 항목들은 요 이미 1942년도에 신보금주의자들이 모여서 전미보금주의자협의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신앙고백안에 다 들어있었던 항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앙고백만으로 봤을 때는 근본주의자와 신보금주의자들 간에 이렇다 할 분명한 차이가 없는데 과연 무엇이 한 그룹은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고 나머지 한 그룹은 WCC, WEA의 종교통합이라는 배도의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열매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 그 가장 확실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반쪽짜리냐 아니면 온전한 믿음인가 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WCC와 WEA를 따르는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종교의 다른 방도를 통한 구원도 인정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상급을 위한 옵션 과정일 뿐이에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이 이미 지상 낙원이 되고 평화가 완성된 후에 자연스럽게 임하는 이른바 전쟁도 심판도 없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외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역시 구원과는 상관없는 옵션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을 말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행위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잘 가르치지 않죠. 이미 확신으로 구원받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세에 풀어지는 미혹의 영이 영광스러운 복음주의의 탈을 쓰고 온다면 그것을 쉽게 분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심판 없는 구원을 가르친 그 열매는 결국 오늘날 가증스러운 배도의 결과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것이죠. 그렇다면 흰말탄자가 마지막 때 가짜복음, 가짜 예수에 대한 미혹의 영의 천사라면 원문의 뜻대로라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강력한 힘 앞에 정복당하고 결국 땅에서 지게 될 것이란 말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질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니엘서 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여기서 이 뿔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의 열뿔 말고 또 다른 뿔즉 어, 우리가 흔히 정치적 적그리시도라고 읽컫는그 짐승을 의미하는데요. 이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이 일이 언제 끝나냐는 그 다니엘의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두 힘을 잃고 다 없어질 때까지 이 말인데요. 이것도 결국 또 다른 뿔, 즉 짐승의 성도들에 대한 케이오승으로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서 이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아람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그녀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녀의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용즉 사탄이 그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러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용은 자기가 그들과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에게 줘서 그 짐승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요.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도 뭐라고 돼있나요? 다니엘서 7장하고 똑같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써있죠? 그리고 그 이긴다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13장 15절에서 둘째 짐승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죽이게 한다 그랬죠? 자 다음 장인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유대인 성도들만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14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14만 4천에 해당한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미 이 전에 순교에서 하늘의 쉬운산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자 문맥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두 종류의 추수 즉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인 땅의 곡식 추수고 다른 하나는 어, 불신자들 또는 배교자들에 대한 추수인 땅의 포도추수죠. 여기에서 추수된 땅의 곡식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자 15장 2절에 가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가서 모세의 찬양, 어린양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순교를 했든지 휴거가 됐든지 암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와 너무 닮은 장면이 언제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쫓아오던 그애굽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서 완전히 몰살시켜서 기품, 즉 태홈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 이 태홈은 시연의 바다 어, 또는 아비스라고도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깊은 바다예요. 근데 그 깊음까지 가라앉힌 후에 죽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들을 보면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바로 그 찬양, 그 모세의 찬양, 그 모세의 찬양을 하늘에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세 때는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는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어디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늘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둘다 한마디로 구원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날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날인 동시에 악인들, 원수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었던 거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모세 때출애굽 때는 백성들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 상태 그대로 홍해바다 밑을 건넜지만 마지막 때계시록 14장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리바닷가에 서기 위해서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모세 때출애굽 때는 백성들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홍해바다 밑을 건넜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계시록 14장 15장에 가서는 유리바닷가에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순교든 휴거든 비록 땅의 육신은 죽고 없어졌지만 더 좋은 몸,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 부활체가 돼서 유리바닷가 아래의 땅을 보면서 쫓아오던 짐승의 백성들과 짐승의 군대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이른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위대한 신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성도의 구원의 날은 곧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심판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런 진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이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 교훈으로 끈질긴 요청의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아, 하지만 사실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알려면 어,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7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베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원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딘이라는 말은 원한이란 뜻도 있지만 심판 또는 형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베푸셨다, 복수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중심으로 앞뒤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 주셔야 만 했죠? 그 전에 원수들, 뱀, 사탄과 그의 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땅에 흘려진 성도의 억울한 피들이 있었죠. 바로 그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서 이 피를 갚아주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시면 이건 보복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죠. 순교자들이.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아직도 이 비유가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으로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지는 원한이 있나요? 주님, 저 악한 자들,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저불의한 자들,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피를 갚아주세요. 빨리 갚아주세요. 심판의 주님, 속히 오소서 다시 말해서, 주께서는 이 원한을 갚아주시는 주님, 의인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심판에 대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의인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개인적인 잘못들에 대한 원수들, 개인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지서를 기록한 의로운 선지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를 단순히 믿는 자로만 말하진 않아요. 에녹서에서는 선택받은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는 의인들이란 표현을 쓰죠. 자 게시록에 가면은 이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기는 자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심판의 그날이 바로 이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즉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죠. 자,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경건지 않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선언이 되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이죠. 자,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죠. 자,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은 구속받는 백성들에게는 곧 구원의 날이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지 않는 복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선언되지 않는 복음의 구원의 길은 열려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살릴 그런 심판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니를 위해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일삼고 심지어 의인들을 학대하고 그 피를 도성 중에 흘리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열한기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네 몸에 피도 핥뜰리라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의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최후이죠.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기다리는 주의 일이 뭔가요? 다름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예고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사랑하는 자기 나라가 온통 불타고 짓밟히고 사라지는데 오히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선지자의 찢어지는 가슴과 통곡의 눈물, 안타까움과 애통의 절규가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면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에 대한 심판 없이는 의인에 대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도 미가 선지자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선지자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한 심판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박국이 구했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우리만 심판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게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들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엎드려 부르짖는 선지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금휼도 베푸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는 말이죠. 결국 성전들이 시체로 가득 차는 이 처참한 심판의 날은 시작이 되는데 에스겔 9장 6절에서 그것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들부터 시작, 즉 성직자들, 다시 말해 오늘날 목사들부터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 땅에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그 억울한 피를 흘리는 그 거짓의 일에 우상 숭배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조했던 그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비를 맞으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어차피 죄악이 가득 차서 주께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그 행위대로 갚으실 무서운 심판만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제 그만 외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남은 자들, 성도들이 그 땅에 임한 심판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지고 더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이러다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북한처럼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고 성도들은 모두 감옥에 가거나 죽어서 남은 자들이 모조리 멸절되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대한민국 성도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리를 보며 끝까지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를 위해 받게 받는 길로 성도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가 땅에서 의를 위해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 그 영혼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으로 영원한 의의 왕국, 천국에 대한 상속자들로 따로 표시하고 구별하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겔 9장 4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능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요한계시록 3, 7장 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고 분노하고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을 보고 울고 탄식하며 잠을 못 이루며 과부처럼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소리치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의인들이요. 주의 강림의 날에 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제로 성도들이 다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의를 위한 끝없는 고난만 있을 뿐 실제 영광은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이 더 장성해가는 마지막 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땅의 서열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 영원한 땅의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승리는 땅의 승리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그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이 말씀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시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 함께 온 천사들이라고 해석해 왔는데요. 물론 성도의 히브리어 코데시는 거룩한 사람들뿐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거룩한 것들 장소에도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단어가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의 이 성도로 쓰였다면 이것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종말의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는 메시아의 심판의 그날을 예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함께 오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천사를뿐 아니라 구원받는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 대홍수 이전의 인물인 에녹의 예언을 담은 책 에녹 1서 1장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환상 중에서 1장 4절에서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데 1장 9절에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고 예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1장 7절을 보시면 땅위의 모든 것이 멸망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의로운 자가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써있죠. 결국 성도들도 땅 위에서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리라고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이 모세의 과거 회상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는 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은 바로 하박국 3장인데요. 하박국 3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만은 에서의 땅인 애돔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이는데요. 결국 신명기 33장 2절에 나오는 세일산도 에서의 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박국이 모세의 유언을 베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과거의 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하박국은 미래의 종말이 있을 큰 날의 심판에 적용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더구나 하박국 3장 5절에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고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들이 엎드러진다는 예언은 에녹 1서 1장 6절에 높은 산들이 화염에 녹는 양초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이 에녹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33장 2절에 이불 그의 오른손에 있는 번쩍이는 불,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이에돔은 육적인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야곱족속은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애녹과 모세와 하박국이 예언했던 이 심판의 모금을 단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오바디아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시온산을 말하죠. 올라와서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땅을 심판할 때는 땅의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는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땅의 몸을 벗고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몸을 입은 그 이후에는 바로 그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복음 그 심판의 원리를 여기 오바댜서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녹은 이미 대홍수도 있기 전에 아직 우리도 보지 못한 온 세상의 종말의 날에 있을 주의 강림과 그 심판의 날을 보고 평생 동안 하늘로 들려올려질 때까지 이 땅에서 심판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애녹이 본 환상 속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과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등장하는 하늘의 군대들과 동일한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강림때 함께 같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함 즉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부활체로 돌아와서 세상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졌던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그 심판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될까요? 계시록 19장 1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입, 즉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 즉 모든 족속들을 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아람어 원문의 뜻은 그가 아니라 그들, 즉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과 성도들의 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의 전쟁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보복에 이처럼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과도 일치해 성경의 일관성을 확증시키는 해석으로도 여겨지는데요. 결국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복음, 교회가 되찾아야 할 마지막 때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도는 땅에서 환란을 당한다. 그러나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날에 이거죠. 다시 말해 옛뱀, 즉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모든 불의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 그러니 내 백성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하는 심판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의 강림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승리의 영광은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복음을 믿고 진리를 선택한 의인들은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피 흘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의인이 거의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원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썩어질 땅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영광을 누리나 하나님의 원수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는 고난 속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군대가 될 것인가 이제 천국문이 닫혀갑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귀한 심판의 복음을 외침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길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